9 0년 90년생. 네, 12월 5일생까지가 30세 범주 안에 들어와요. 가장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납입 면제 조건인 거죠. 음, 나비... 비교의 기준이라고 기준. 해야 되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어, 그렇게 10대에서 30대는 보험료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나는 건 이제 직업 등급, 상해 등급이랑 그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만간 음. 생각할 때는 음. 표준형 무애지. 어떤 게더 좋은 거죠? 무애지. 방금 네. 평이죠. 네, 그러니까 비갱신형으로 기본틀 만들어 놓으셨다면 거기 갱신형으로 필요한 담보들만. 그러니까 본인들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치료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거를 뭐 장기가 막. 도수치료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맞아요. 어. 마사지처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되게 바보있냐 어. 안녕하세요. 보험용소 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온라인 1위 박지영 팀장님 모시고 어린이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 팀장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일단 뭐 저는 감사함이 먼저고요. 사실은 진짜 많은 고객님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또 본인과 가족 것만 문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소개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빠르게 처리를 못해 드리고 계속 기다리시게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 그게 좀 되게 음. 어 고객님들께서 어 너무 기다리셔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실 때는 진짜 속상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지영태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고객님들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전문가님이시거든요. 네. 어, 조금 더 믿어주시면 <웃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뭐, 아무래도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른이 보험, 어, 어른이 보험 어떤 보험인가? 음... 음. 어른이 보험은 사실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에 이제 어, 연결을 하는 어떤 그런 중간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역할은 성인 보험을 하면서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좋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이제 15세 이상이면 성인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 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성인. 그래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음. 음. 가입 가능 연령은? 가입 가능 연령은, 그러니까 음. 어린이 보험을 쭉 가입하는 연령은 0세부터 30세인데 음. 어른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그 기준은 21세부터 30세다 음. 네. 근데 여기서 항상 헷갈려 하는 건몇년생까지 음. 되냐 음. 뭐 이거 항상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끝자락에 걸려 계신 분들이 음. 어, 이걸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매일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음. 이제 매일 바뀌는데 음. 우리가 보험 연령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이나 음. 그 한국 연령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음. 보험 나이로 봐야 되는데 그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하면 어저만 나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만 나이가 아니고 보험 나이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후를 상영일을 따지는 기준이거든요 음. 그래서 6개월 전과 6개월 후를 봤을 때내 생일로부터 6개월 후는 보험 나이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 음. 6개월 전까지가 이제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건데 지금 오늘이 촬영 날이 6월 4일이거든요. 어, 네. 6월 4일에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은 1990년생. 90년생. 네, 12월 5일생까지가 30세 범주 안에 들어와요. 음. 그러면 네. 어 날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음, 음, 12월 네. 6일생. 그렇죠, 그렇죠. 어, 7일생, 8일생 이렇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번 달이 끝나면 어 이제 90년생은 끝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91년생부터만 91년생까지만부터 어, 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만약에 91년생 음. <웃음> 마지막 12월 그러니까 90, 아 90년생 마지막 네네. <웃음> 네. 네. 계신 분들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니까. 성인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 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음. 기능적인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때는 어린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15살을 기준으로 보험에 그 가입할 때 필수 연계 조건이 상해 사망 음, 그렇죠. 담보가 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살 전까지는 상해 후유장애가 기본계약이고 법적으로 사망담보를 넣을 수 있는 연령이 15세부터다 보니까 기본계약에 상해 사망이 추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5세 이상부터는 성인보험 가입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성인보험하고 어, 비교를 했을때 담보별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 많고요 어린이 보험이 그리고 성인 보험에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는 넣지 않아도 되는 연계 조건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납입 면제 조건인 거죠 납입 면제라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품이 어린이 보험이다 그래서 납입 면제는 이전 영상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제2의 진단비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가입을 할때 20년납, 10년납, 30년납을 정하고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 납입기간 중간에 회사에서 정한 납입면제 대상 항목의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만 받는 건데 음. 그 납입면제 기능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음. 범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음. 그러면 음. 납입면제에서 네.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 음. 어떤 큰 틀의 차이가 있을까요? 성인보험은 어,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예전하고 그래서 암 진단받았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어, 조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거기에 이제 뇌졸중 진단받았을 때 급성신근경색증 진단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좀더잘 되어 있는 회사는, 후유장애가 80% 이상일 때, 요렇게가 이제 기본 틀인 거고요. 여기에서더 추가되는 회사들은, 뭐, 5대 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라든지, 만기 신부전, 뭐, 만기 폐질환, 요런 부분으로 진단받았을 때, 만기 간질환, 요런 부분들이 이제, 말기, 예, 음. 네, 말기 질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나비 면제 적용 받기가 음. 너무 어려운 조건인 거예요 조건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암 진단 받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큰 위험률인데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증 음. 이어야 하고 후유장애도 80% 이상 이어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받기가 어려웠던 거고 음. 같은 연령인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라 하면 은암 당연히 들어가고 유사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심장 그 그러니까 범위가 크게 들어가죠. 그쵸. 네. 거기다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가 성인은 거의 대부분 이제 80%인데 음. 어린이는 50%로 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음. 네. 이런 게 차이가 크죠. 이 납입 면제 부분은 음. 사실은 어 전문가님도 이전부터 계속 중요하다. 음. 제2의 진단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장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보면서 마음대로긴 해요. 음, 음 그렇죠. 손해율을 네, 음. 맞추는 어떤 이쪽의 진단비다 보니까. 음. 음. 네, 네.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에서는 8대. 네. 네, 8대로 가서, 음. 곧 나비면제 부분에서 가장 넓은. 음. 넓은 회사였는데, 음. 많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타사들도 많이 따라왔죠. 네, 네, 네. 여전히 아직 못 따라오고 음. 있는 회사들도 있더라. 네. 단순히 청약서에 써있는 어떤 담보들 이외의 부분들도 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은 네. 거의 진단비처럼. 음. 비교 대상이 된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은 음. 지금 거의 다 표준화가 돼서 사실은 현대 메리츠 뭐 이런 대형사들 삼성 이런 대형사들이 납입 면제의 그런 범위를 거의 주도를 해왔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다 평준화가 됐어요. 그렇죠. 이번 달 특히나 롯데 손해보험이 평준화에 거의 이제 대열에 들어왔는데 암 진단 그다음에 유사암 뇌혈관 허혈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상해나 후유로 후유장애가 50% 이상 또는 80% 이상으로 되었을 때, 그 외에 뭐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양성 대종량으로 진단받았을 때,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았을 때 추가적인 혜택들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네, 네 그부분에 이제 범위로 평준화가 되었는데 롯데 손해범위 유사함에 대한 부분을. 작년, 지난달까지 작년에 없앴다가 네. 없앴다가 지난달까지는 쭉 유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가 이번 달에 탑재가 됐죠. 음, 저는 어, 이거 보면서 네. 어 조금 뿌듯했어요. 아 음. 어, 뿌듯해 뭐냐면 저희가 연초에 찍을 때어 롯데가 이 유상을 빠졌는데 음. 앞으로 이제 소형사나 대형사들이 점점점 따라서 음. 유상을 빠질 거다라고 걱정을 음. 했는데. 음. 뭐 저희 채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음. 롯데가 사실 다시 음. 이번 달 기준으로 유사함을 납입면제 기준으로 넣으면서 타사들은안 따라갔으니까. 음.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좋은, 좋은 조건으로 받았다. 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당연히 해소가 됐고 음. 저희가 이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풀려서 환영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험을 늘 상담원 입장으로 환영하고 있고 이제 후유장애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빼놓고 갈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후유장애가 50%까지가 그 납입면제 적용이 되는 회사가 있고 80%까지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직 좀몇 군데 남아 있는데 아직은 롯데도 80%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50%로 오지 않을까 오기를 네. 기대합니다. 와야죠. 네. <웃음> 이게 소비자님들을 위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음. 50% 내려오세요. 5도오세요안 네, 네. 그러면 소비자님들은 이제 너무 똑똑해지셔서 음. 선택하지 않을 거다. 네. 사실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블로그나 온라인이 음. 활성화됐을 때 롯데 도담도담이 정말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네. 아, 때가 네. 있었잖아요. 기본, 그니까, 비교의 기준이라고 기준이었어요. 해야 되나? 네네네. 네. 네. 네. 음. 음. 그렇게 됐던 음. 시기들도 있었는데, 음. 롯데가 다시 한번 어린이 보험에서 좀 꽃을 피우는 시기들이 오지 않을까, 음. 좀 기대해 볼만 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 고객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 면책기간. 음. 네. 면책기간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면책기간은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 건강체가 있고 유병자 보험으로 거의 나누어지는데, 유병자가 아닌 일반 건강체도, 암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심장, 이 3대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면책기간은 당연히 이제 90일 면책기간이라든지, 뭐, 가입하고 1년 이내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50%만 지급받는 그 감액기간이 적용이 둘다 돼요. 면책과 감액이 음. 근데 어린이보험은 사실 면책도 없었고 감액도 아예 없었는데 음. 이제 작년부터 안보장에만 면책이 생겼죠 음. 네, 안보장은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보장하지 않은 면책기간이 있는거고 음. 91일째부터 1 0 0인거예요 음. 50%라는 감액이 없이 성인은 가액이 음, 있죠. 가액이 있죠.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성인 보험보다는 네, 네.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훨씬 유리하죠. 어, 그런데 음. 어, 면책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음. 어린이 보험 자체도. 음.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눈여겨 보시는 게 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보장 기간. 음. 이건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뭐 전문가님들이나 설계사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네. 고객님들의 니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음. 그래도 저희 보험연구소가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음. 좀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음. 일반적으로 전문가에게 음. 생각하시는 네. 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 음. 보장기간은 몇세가 가장 적합할까 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 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거의 전 연령을 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연령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보장기간 사실 달라요. 음, 음. 어, 우리가 뭐 일반 그 공식화돼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평균 생애 중에도 있지만 음. 기대수명이라는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의료기술의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몇 세까지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죠. 음, 음. 그러니까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이 예전에는 60대, 70대 이상은 수술 못한다. 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만기가 60세짜리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 노년층의 건강률이 되게 좋아져서 음. 그런 의료기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연령들이 늘어나는 거고 음. 사실 지금 80세, 90세 계시는 분들도 음. 다 치료하고 수술하고 음. 물리치료하고 통원치료하고 다 하고 계세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령별로 몇 세가 좋냐고 라 했을 때 어린이보다는 어른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1세에서 30세 기준은 제가 봤을 때 90세가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80세까지만 보장해도 우리가 80세 이상의 어떤 뭐 암이나 큰 질환의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하게 돼서 뭐 일은 당연히 못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가족 생계가 흔들릴 거냐. 응. 내가 이 치료비를 쓰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생계 그 경제 가족 경제가 무너지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생, 수명이 짧아지거나 응. 이런 그 위험률이 좀 저는 낮아졌다고 보거든요. 응. 그래서 어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90세를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요. 응. 그 80세와 90세 보험료 차이가 응. 뭐 2, 3만 원 이렇게 나서 응.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몇천원에서 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투자해서 10년에 대한 혜택을 더 받는다. 저는 그게 맞다고 음. 보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험은 우리가 납입면제 조건도 좋다 보니까 음. 혹시라도 납입면제 해당된다고 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80세가 아닌 90세까지 보장을 쭉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음. 보장기간은 90세가 기준이 될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음. 여기에 이어져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 음. 납기는? 음. 어, 납기는 10년 납, 저희가 뭐 음. 20년 납, 30년 납, 이렇게 음. 종류별로 있는데, 음. 납기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주신다면? 음. 사실 납기도 정답이 없죠. 음.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입하시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음. 사실 그거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어, 한 달에 내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보험에 대한 지출을. 뭐, 가족이 많다든지, 자녀가 많다든지, 음. 내 수입에 어떤 그, 기복이 심하다든지, 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보장은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료는 10만원 이상이면 너무 부담돼.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30년 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조금 이제 여력이 되셔서, 에이 그냥 한 번에 빨리 내고 응. 빨리 내가 이 보험료 내는 거를 끝내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응, 응. 네, 그런 분들은 납입 기간을 줄여서 10년 납으로 하는 거죠. 응. 네, 그렇게 되면 응. 30년 납보다는 10년 납으로 하셨을 때총 내시는 보험료가 응. 어마어마 차이 나죠. 응. 네, 그런데 어, 보통 저희가 이제 20년 납 90세 만기를 거의 90% 이상이 가입을 하시고 그렇게 거의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험료 납입 보험료에 책정되는 그 산정 기준도 음. 평준화가 되어 있는 금액대가 나오고요 음. 그리고 납입 면제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기에는 음. 10년 납은 사실 너무 짧죠 특히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20대에서 많아야 30세인데 네. 이분들이 10년 안에 암, 뭐 유산, 뇌혈관, 허위 심장을 진단받을 확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죠. 네. 보통은 40세 이상의 50세에서 고그 전후를 가장 위험률이 높다고 보니까 음. 그러면 20년 납 정도는 가져가야 음. 확률적으로 내가 납입면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음. 그 퍼센트가 올라가니까 20년 납을 가져가시고 보험료도 안정적으로 하시고 납입면제적인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폐소를 하자. 음. 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년납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죠. 음, 그렇죠. 뭐 저도 20년납을 일반적으로 좀 그래.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전문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어 보험의 보장 한도 음. 그 연령별로 아이 정도는 좀 준비하셔야 돼. 암진당금은 이만큼 음. 뭐 내열관은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 이거는 사실 통계적인 접근에서 네. 저희가 기준을 세워드리기가 굉장히 편하지만 음. 편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준을 세워드리는 게 맞지만. 음. 어, 음. 납입 여력은 고객님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다 때문에 그쵸. 납입 여력에 따라서 음. 납기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음. 사실 돈을 제일 적게 내는 거는 10년 납이 맞고요. 그렇 네. 네. 10년 납이 제일 맞고요. 그다음에 어, 음. 제일 많이 내는 건 당연히 30년 납이죠. 근데 뭐 음. 비율을 하자면 내가 갖고 싶은 뭐 자동차가 있는데 음. 내가 현금으로 뭐 5천 6천 가지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가서 사는게 제일 싸죠. 일시불이 제일. 일시불이 현금 네. 할인도 받고. 음. 어,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3년 할부로 할거냐 음. 5년 할부로 할거냐 그러면 그 할부기간에 따라서 또 음.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뭐 여러가지 막 복잡하게 해야지 뭐 화폐같이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도 음. 계시는데 음. 사실 저는 것 같아요. 보험의 보장, 보장을 준비한 이 보험의 크기는 똑같다. 음. 그리고 그 기간 대비해서 내야 되는 돈은 음. 뭐 이자를 더낼 거냐, 덜낼 거냐의 차이지 음. 내가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더중요요그렇죠 그리고 납입 음. 면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능적인 거라 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음, 음. 그리고 납입 기간에만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음. 이 납입 기간 안에 진단받을 거를 원해서 가입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음. 보통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면 보통 일하시는 직업군이나 음.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스포츠계에 계시는 분들은 네. 그 활동하실 수 있는 은퇴 전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쵸. 몸을 쓰는 직업들은 음. 그런 분들은 좀 짧게 하길 원하시고 음. 어, 보통 대기업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아버지가 내주신다거나 음. 이런 상황은 은퇴 기간 전까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은퇴 기간 전까지 내가 벌어드리는 수입 대비 얼마 지출이 가능하니 그 안에서 음. 해결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20세, 21세에서 30세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경제활동 이제 막 시작하려는 연령이라서 음. 사실 기복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런 분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가셔야 되니까 10년 납이나 15년 납보다는 20년이나 30년 납을 더 추천드리는 거고 음. 여력이 되신다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시는 방향인 20년 납을 추천드리는 거죠. 음. 음. 이런 기준들, 내가 제일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음. 어, 전문가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나의 그렇죠. 경제상황도 충분히 오픈해 주시면, 음. 그 적정선의 보험료가 먼저 책정이 되고, 음. 그 안에서 가장 좋은 담보들을 넣고, 회사별로 전사를 다 비교해서, 맞아요. 효율성을 찾아드리는 게 이제 전문가님들이 그렇죠. 고민해야 될 영역인 네, 것 같아요. 네.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시는 게, 음. 본인에게 가장 맞춤형, 그쵸. 어,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적정 보험료. 응.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응. 어, 하는데 적정 보험료 는 도대체 얼마냐? 응. 좀 기준을 응.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응. 어. 2 0세에서3 0세는 보험료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아요. 응. 많이 나는 건 이제 직업 등급, 상해 등급이랑 그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응.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같이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일 어 액기스만 정말 어, 나는 보험료를 낭비 없이 정말 최적의 조건만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종합보험료 8만원 기준 음.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자분 기준 9만원대, 음. 남자분 기준 10만원대 이렇게 가입하고 계세요. 음. 이게 이제 실비를 포함하는 금액이라서 음. 실비 포함해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웬만한 20대 분들은 그 정도를 감안하고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음. 어,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보통 이제 기존의 어머니나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던 보험을 웬만큼은 유지를 하면서 보완을 원한다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한 4만 5만 원, 5만원 선에서도 음. 보완 하실 수 있죠 진단비나 후유장이나 이런게 잘 되어 있다면 음. 음. 음. 그러면보완의 개념으로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신규로 내가 실비까지 아예, 뭐, 가타시거나 음. 아니면 신규,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은 9만원 정도, 네. 남성분은 10만원 정도로 하시면, 음. 베스트, 베스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점점 상담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이렇게 고객님들이 보험을 생각할 때, 음. 어차피 5년이나 1 0년받다또 갈아탈 거잖아. 음, 음. 어차피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잖아.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예, 응, 왜냐하면 예전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발생하는 구조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언젠가 해지를 해도 반 이상은 돌려받을 거다 음. 응, 그러니까 100%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가입하시는 조건이 무해지환급형 그렇죠. 그러니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다 보니까 해지하면 100% 손해예요 그렇죠. 그동안 렇죠그 내셨던 보험료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100%를 넘는 거죠. 그렇죠. 네.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렇죠. 엄청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담할 때도 정말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설계할 때도 정말 장기적인 네. 플랜을 가지고 음. 설계를 해드리다 보니까 뭐 진단비나 뭐후유장해나 수술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음. 전체적인 밸런스로 기본 틀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게 쭉 가져가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진짜 베스트 부성이다 음. 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죠. 음. 음. 저도 설계함 봤는데 어, 베스트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뭐가 네. 부족하죠? <웃음> 아니다. 베스트 아니다. 아, 베스트. <웃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 저건강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어, 아니더라고요. 표준형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무해지형 음. 이두 가지를 가지고 막 고민했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어. 음. 그러면 조만간 생각할 때는 표준형, 무해지형 어떤 게더좋은요 무해지 환급형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는 네. 무해지 환급형이 이제 막 나와서 한참 금감원에 민원이 많았던 시기. 음. 무해지를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지했을 때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음. 환급금이 하나도 없다고? 음. 그러면서 금감원의 민원을 정말 많이 넣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아시죠? 음. 어저 무해장급형으로 짜주세요를 아예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음. 무해장급형을 준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담보 구성을 명확하게 알고 가져가셔야 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절대 깨지 않고 무조건 반강제성을 띄고 가져가는 조건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고객님들께 제일 많이 비유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만원이면 되는 물건을 만 삼천 원만4천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삼사천원을 회사에서 불려서 음. 수익을 내서 고객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조건인 건데 음. 이 조건이 100%냐 그 100%까지 가져가기가 되게 힘든 거죠 만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그 네. 만기가 지금부터 뭐 60년 후 음. 70년 후에 그 만기가 도래를 하는 거니까 음. 물가가치에 따라서 내가 그냥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 만 원짜리면 만 원짜리로 사시는 거예요. 음. 만 원짜리로 사셔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충분하게 느끼시는 게 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음, 음, 음. 사실, 이제, 무해지형이 이제 많은 변천사가 있었고, 음. 나온 이유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음. 방금 말씀하셨던 이 금감원 민원이 많았던 가장 음. 대표적인 이유는, 음. 과거의 무해지형은, 음. 어, 남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 음. 20년 뒤에, 어, 해지한금이, 음. 표준형보다 음. 높았어. 그렇죠. 막 아, 200% 이렇게 봤어요 네, 음.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고객들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은 상품인 건 맞았어요. 음. 똑같은 돈을 내는데 음. 그 납입 기간만 잘 지키면 해지하기 굉장히 높은 음.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인 건 맞았는데 문제는 음. 뭐냐면 어 이거를 꼭 적금형처럼 음. 어 이게 적금이냐 음. 너가 나중에 20년 뒤에 납입 음. 다 하고 나면. 보장도 20년 동안 받다가, 음. 원금 이상을 막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음. 저희 전문가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해지한 급이 가장 높을 때는? 가장 보장이 필요할 때. <웃음> 네, 절대 깨면 안될 때. 음. 네. 그래서, 어, 보장은, 보장으로써 가져가는 게. 그 어, 정답이다. 음. 맞아요. 어, 그래서 전문가님이 지금 추천해 주신 무해지형이다라고 정답은, 음. 음, 절대 깨지 않는 베이스. 그죠 그니까, 이거를, 모든 걸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보험은 응. 진짜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보험을 다 끌고 와도 분명히 허점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가장 위험률이 높은 부분, 응. 그다음에 내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들, 응. 가성비가 좋은 부분들로 구성을 해서 절대 깨지 않고 쭉 가져갔을 때 이걸로 인해서 어떤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만에 하나 우리가 어제도 응. 그 물가 인상률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대비를 했을 때이 조건으로 가져가는 게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가치가 있을 거냐 음.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음. 그 완벽하게 하려면 지금은 너무 오바를 해야 되는. 음. 다하게 가입을 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까지 보장을 든든하게 가져가고 그 이상되는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물가가치나 어떤 지금 없었던 담보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완을 해 주실 수 있게끔 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특히나 우리가 제일 많이 보완하는 게 암진단이잖아요 네. 암진단에 대한 것도 이제 보통 40, 50대가 가장 발병률이 많아질 수 있는 위험률이 높아지는 시기인데 보통 그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갱신형 추천드려요. 음. 음, 그때부터 뭐 20년 납해서 80세, 90세까지 보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가까이 되셨다. 음. 그러면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 짜리를 가져가시면 보통은 한번그 보험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음. 그 보험료에 대한 거는 가장 최저로 가져갈 수 있고 음. 근데 보장은 너무나 든든한 거죠. 그쵸. 그렇게 보완을 했다가 더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해서 한번 갱신을 했을 때 보험료를 보시고 어,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럼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거고 지금까지 한 80세 70세 정도 됐는데 나는 암 발병한 것도 없었고 가정력도 없었고 갱신되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 이걸 없애도 되는 그런 가볍게 보완할 수 있는 거는 갱신형이거든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기본틀 만들어 놓으셨다면 거기 갱신형으로 필요한 담보들만 암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보완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갱신형에 대한 관점들을 항상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음. 어, 알고 계시는 갱신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음. 그런 갱신은 뭐 3년 갱신, 5년 갱신에서 음. 어 보험사가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 만들어낸 갱신형이라면 음.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갱신은 약간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 같은 그렇죠. 형태의 음. 네. 어, 20년짜리 보험. 30년짜리 음. 보험이라고 음. 생각하시고 음. 30년 뒤에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음. 어더 연장할 수도 있는 그렇죠. 선택권이 부여된 정기보험이다라는 개념인 음. 것 같아요. 어.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근데 정기보험보다는 음. 좀 비쌉니다. 네. <웃음> 네. 그 선택권 주는 것 치고는 조금 비싸요. 그. 어 20대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한데 그렇죠. 아직도 이 영상을 음. 보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음. 하이 확인해야겠는데. 음. 언제 하는 게 좋은 걸까? 음. 가입을 권유 드리는 어떤 시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도움하시는 음. 분들은 다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쵸? 저희가 음. 늘 말씀드리는 게 하루라도 음. 젊을 때, <웃음> 하루라도 건강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요즘 들어 더 많이 느껴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음. 음, 그러니까 20대에 계신 분들하고 상담을 할때 당연히 저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최근 치료이력을 물어보고 상담을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당연히 건강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쭉 진행해서 마지막에 계약하기 전에 고객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는데 고지 의무 집어넣어야 될때 거의 거의 뭐 키나 몸무게나 음. 뭐 최근에 병려, 병원에서 진료받은 게 있는 정도를 생각하고 했는데 어, 지금은 상담 시작하고 거의 바로 여쭤봐요. 왜냐면 하이 방향을 바로 가이드를 잡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어 지금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 보면 이 질환은 분명히 우리 예전 경험으로는 음. 최소 40대. 그렇그렇 보통은 5, 60대에 거의 발병하는 질병들인데 아, 음. 지금 20대들이 상당히 많이 음. 겪고 있구나. 음.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음. 그 통계 자료로도 저희가 진짜 많은 자료들을 볼수 있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도 우리가 되게 공신력이 있는 그럼요. 네, 자료로 이제 어떤 그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음. 그 상품이 진짜 효율 가치가 있을까를 살펴볼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자료인데 이번에 되게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보통 만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 그러니까 이이세 가지가 사실은 거의 연계 조건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합병층처럼 그쵸, 그쵸. 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대부분이 이제 가족력이 거의 이제 주 발병의 원인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10년 전부터도 이 발병 연령이 60대, 70대에서 50대, 40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발병, 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어, 거의 한 1년, 2년 안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세대잖아요. 그죠그죠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어, 음. 근데 또, 취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지금 20대 30대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겠지만, 음. 어이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먹는 거, 음. 그리고 생활하는 그런 습관들, 어 이런 뭐 미디어 같은 부분들, 그쵸. 이런 부분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음. 음,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배달 음식 많이 드세요? 저는 거의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라도 음. 중간에 자꾸 이렇게 맛집들이 사실 저희 주변에 되게 많지만 음. 나가는 게 사실 걱정이 되고 이렇게 식당을 자꾸 시간을 피해서 가게 되니까 음. 그럴 바는 이제 배달시켜서 음. 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근데 20, 30대 친구들이 음. 배달 음식은 뭐 거의 주식처럼 드시니까요 맞아. 음.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고 나면은 보통 이제 커피는 기본으로 드시는데 음. 예전에는 우리가 아메리카노나 믹스커피 음. 중에 네, 하나였다면, 음. 지금 뭐, 그, 뭐라 하죠? 흑당커피? 음. 네, 뭐, 달고나, 달고나 커피. 달고나 뭐, 음. 커피, 무슨 폭탄커피, 뭐 이러면서 음. 이제 정말 진하게 달고, 그런 열량들이 높은 음. 거를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몫하고,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음. 인스턴트 식품들, 배달 음식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호흡기 질환은 많이 떨어졌는데 음. 이런 혈관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높아졌다. 음. 그 혈관성, 호르몬성 네. 네, 그런 통계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 되게 안타깝게 음. 건강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음. 유병자 계열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어. 우리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음. 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보험가입 안돼 음. 이렇게 들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유병자보험 상품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18년부터 거의 뭐 공격적으로 네. 예. 보험사들이 지금, 뭐 지금 춘추전국시대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일반 건강체는 그냥 기본 베이스고 유병자보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회사냐에 따라서 저희처럼 모든 보험을 다 취급하는 주의 대리점들은 음. 그거를 이제 따라서 가게끔 음, 음, 음. 되어 있는데, 뭐 유병자 보험을 많이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유병자가 많아진다는 맞아요. 거죠. 음. 네. 그래서 지금 20, 30대들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어, 가입은 가능하나, 음. 여기서 이제 가장 맹점이, 음. 어린이 보험의 그런 기능적인 장점들도 못 가져가지만, 보험료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가 너무 커요. 음. 음.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음. 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 무해지환급형을 왜 가입해야 되느냐 그 무해지환급형이 보장내용은 만원짜리인데 음. 이전에 해지환급금이 있었던 상품들은 13,000원, 만4 0 0 0원을 내면서 3,4천원을 더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를 음. 가입하셨다면 지금은 만원짜리를 가입하실 수 있는 건데 음. 유병자보험은 13,000원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이 있었던 그 기준에서 음. 3,40%를 더 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입은 받아줄게 음. 대신에 어쨌든 병력이 있다면 청구를 하거나 우리가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음. 그 손해율을 보험료로 맞추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체 담보에 할증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음. 어 만원이면 가입이 될 거를 만 6천원 그러니까 만 3천원, 만 4천원도 아니고 만 6천원에 가입을 하시는 케이스다 보니까 음. 이 퍼센트 차이가 거의 한 60% 정도 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음. 그런데 보장 한도도 적고 음. 뭐 음. 납입 면제 기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 혜택이 네. 표준체만도 못한. 그렇죠. 네. 어. 이런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질문드렸던 게 무색해졌어. 네. <웃음> <웃음> 어. 지금 가입하셔야죠, 지금. 네. 지금 가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계산하면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음. 최근에 음. 근데 진짜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이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종별 스터디, 저희도 어제도 밤새 음. 스터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통계자료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 맞아. 어, 그리고 저도 반성할 때가 많아요. 음. 아, 내가 너무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음. 무분별하게 그냥 그 보험사에서 들었던 정보만 가지고, 음. 과거에 보험을 팔지 않았나. 음. 어, 반성의 시간도 갖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공부하시잖아요. <웃음> 최근 5년 이내에 정말 20대의 발병률이 점점 음, 높아지고 있다 음, 그래서 20대시라면 음, 어, 질병 만성 질병 얻기 전에 네. 안 걸리시는게 가장 좋지만 그쵸. 어 쓰시면 진짜 이게 60% 차이는 음, 음. 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고객님들은 사실 60%라 그러면 체감이 잘 안되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준 보험료에 대한 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으신데, 음. 거기서 60%? 얼마나 차이 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험료적인 보, 것보다, 음. 사실 보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후유장이라고 하면, 음. 상해 후유장이든 질병 후유장이든, 이제는 뭐 80% 이상이나 50% 이상을 기본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없죠. 네. 네. 무조건 3에서 100%를 음. 가입하시는 게 기본인데 유병자는 그게 안 들어가죠 전혀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80% 이상만 그냥 질병후유장애는 네. 안 되고 네. 상해후유장애는 어쩔 수 없이 기본 탑재 계약되어 있는 거니 이거는 그냥 80% 이상까지만 그냥 울며 거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고, 음. 거기서 암 진단이나 뭐 유사암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험에 들어가는 건보 한도가 더 작은데, 음. 중요한 건 이제 뇌혈관이랑 허혈심장. 음. 근데 사실 요새 유병자 보험들이 되게 잘 나와서, 음. 오히려 뇌혈관이랑 허혈심장 진단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주는 회사가 있는데, 음. 너무 비싸서 못 넣어요. 그쵸. 받아는 주는데, 너무 비싸서 못 넣으니까, 음. 그냥 정말 뭐 천만 원이라도 겨우 넣으면 다행인 음. 거고, 그거를 받쳐주는 수술비나 항암치료도 다 할증이 되어 있다 보니, 원하는 만큼 못 넣으세요. 음, 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음. 음. 그래서, 질병 걸리기 전에, 그렇죠. 건강할 때, 음. 그리고, 병원 갔다가 오셔가지고 꼭 가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좀 음. 경미한 질병으로 음. 갔다 오시면 음. 한달두달 달 기다리셨다가 뭐 길게는 뭐 3개월 뭐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음. 대신 서류 띄우고 좀 귀찮은 부분들이 음. 있지만 되면 다행인데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안 되는 케이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많아요 어. 음. 음. 제 고객님 지난달에 3개월만에 가입하신 분 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달을 저랑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통화하고 계속 서류 때우면 은 이제 거부당해서 또다시 때우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일곱 군데 병원을 다니셨어요. 음. 근데 보통 2, 30대가 가장 회사에서 막 집중해서 일해야 되고 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시거나 하는 고 연령대다 보니까 병원을 다니려고 시간을 내는 게 음. 정말 힘드세요. 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몰아놨던 연차를 싹 몰아서 다 써서 병원 다니는데 다 쓰실 정도로 근데 본인이 아파보고 어떤 보장을 받아보고 주변에 그런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들을 보고 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음. 어떻게든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진짜 본인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진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음. 내가 지금 보험에 대한 거를 뭐 굳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들어놓으셔라는 게 아니라 현상태를 점검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음. 이 명확하게 했을 때 내가 만족을 한다면 그냥 정말 다시 보실 필요가 없는 건데 음.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하루라도 미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의 20대 분들이 네. 사실 저희가 뭐 태아보험도 당연히 이히스토리의 역사들을 아시겠지만 음. 부모님들이 보험을 가입시켜준 첫 세대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분들이 아프시면, 병원 가, 병원 가. 음. 병원 가, 야, 실비에서 다 돼. 어, 나 내가 병원, 다 해놨어. 어, 병다 해놨어. 병원 가, 병원 가.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거에 대한 꺼리낌과 거부감이 전혀 없어.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요 맞아요. 응. 가기 전에 잘 준비돼, 정말 보장을 정말 잘 가입, 하신 상태에서 가, 가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부분이 아무래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이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고 또 예전에는 저희처럼 담보별로 구성별로 회사별로 비교해서 안내를 받고 가입하는 음. 게 아니라 그냥 남 믿고 가입해 음. 제가 잘 해드렸어요라는 걸로 그냥 보지도 않고 음. 우리 왜집 계약할 때 음. 계약서 안 보고 사인하시는 분들처럼 음. 맞아. 어 그냥 그냥 어 이거 하면 되지, 이거 하면 되지 하고 사인해 놓으셨다가 음. 나중에 실제적으로 청구했을 때 보장을 못 받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 음.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음. 아는 아버지의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모든 게다돼 음. 하셨는데 암에서 유사암이 부담보로 음. 다 잡혀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위쪽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 뭐 시비지장, 괴양 이런 부분들이 다 부담보였던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전혀 안내를 못 받으셔서 음. 실제적으로 청구했을 때 아예 보장받는 건 없고 음. 암에 대한 부분으로 보장을 음. 받는 때니까 이제 납입면제는 받았지만 음. 이게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쵸. 네, 그거를 보고 나서 되게 깜짝 놀라서 음. 아, 보험을 거기... 알고 가입해야 되는구나를 음. 절실히 느끼신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늦잖아요. 음.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장을 받을 확률이 어린이보다는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응. 어린이고 20, 30대라면 응. 이제부터 정말 보장받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데 응. 이런 만성질환은 당연히 더 응. 없어야 되는 거고 응. 만약에 어떤 치료 이력을 장기적으로 가져갔다라거나 최근 치료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응. 진짜 정말 상담을 제대로 받으셔서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상담 받으시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정말 자잘한 거 있잖아요 응.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간단한 걸로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음. 네, 진짜 좋을 먼저 받아보시고, 맞아요. 어, 받아보시고 나서 음. 하시는 거 괜찮아요. 어, 제대로 정상적인 고지하고서, 음. 가입하고 나서 다음날 가셔도 돼요. 맞아요. 네, 음. 그래도 되니까, 음. 어, 좀정검을 받아보셔라. 음. 특히나, 만약에 이 영상을 음. 보고 계신 50대에 음. 어, 20대 자녀를 두신, 또 40대 후반에 2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음. 음. 어 우리 아이보험은 지금 반드시 살펴보셔라 음, 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네. 지금 아, 나, 나 10만원, 20만원씩 애들 거다들어줬어 음. 어, 우리 애거 진짜 너무 완벽해 음. 라고 느끼시는데 음. 제가 진짜 리본 대상에 많이 하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음. 깜짝 놀랐어요. 상담 받고 나서. 맞아요. 음.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진단 먼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음. 20대가 보험 가입하겠다 그러면 하, 너무너무 설계사분들이 반기는. 그렇죠. 무조건 범... 가입이다. 무조건 가입이다 이거 <웃음> 이랬는데 지금 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진짜 저희가 검토하고 검토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되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병원 다녀온 적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더 무서워요. 맞아. 네 본인들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진료?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거를 장기간 막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 병원 양약 처방 받아서 다이어트 비만도 아닌데 비만 진단을 받아서 약 처방을 몇 개월씩 드시는 분들 되게 위험해요 이걸 왜 문제를 삼아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이거를 저희는 늘 고객님 입장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대변을 하면 그약 복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화학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으로 인한 다른 질병이 발현되는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음, 그런, 음. 그런 조건들이. 그런 거를 보험사에서 다 감안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미용 목적이건 음.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약처방을 받아, 의사를 만나서 모든 걸 진행하셨다면 음. 그건 분명히 고지 대상이니까 명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상담 받을 때 아예 초기부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음. 방향 설정이 훨씬 더 간편해지고 음.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보험연구대 전문가님들은 음. 무조건 소비자 편입니다. 맞아요. 네, 네, 절대 보험사 편은 아니고요. 음.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음. 어, 도수치료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맞아요. 어. 마사지처럼 받으시는 거죠. 안 받으면 되게 바보 있냐. 응. 주변 사람이 어나 도수치료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응. 나돈 하나도 안 들었어. 의사도 권하는것 같아요. 이렇게. 그 그렇죠. 그게 네. 가장 큰 실비의 지금 네. 문제점들이고 네. 네. 개선되려고 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네. 자 제가 어그저인가 이번 달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희가 한 의료 쇼핑으로 1 년에 쓰는 의료비가 84조. 84조래요. 저희 1, 우리나라 그 1, 1년 연간 예산이 거의 한 500조 음. 단인데, 위 거의 5분의 1, 6분의 1 음. 정도를 의료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심각해요. 응.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잠깐 뭐 30만원, 40만원 혜택 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음.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내야 보장 받아야 될 보험들을 음. 제대로 준비 못 하실 수도 있어. 어,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아프시고 정말 혜택 보셔야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큰 위험에 음. 대한 대비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네. 보험도 건전해지고, 그럼요. 여러분들의 보험료도 내려가는, 맞아요. 네, 그런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음.